한꺼번에 줬어. 자 그래프야. 자 그래프를 고려할 때 그릴 때 고려할 점 현재는 우리는 딴거 없어. 증감, 극대극소, 오케이. 그리고 뭐 절편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데 절편이 X 절편은 솔직히 근이잖아요. 3차항등식을 풀거나 이래되는 야 거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건 증감이랑 극대극소야. 오케이. Okay. 못 찾지 마세요. 이렇게 싹 눈치 보면 다른 친구들한테 죄송합니다 하든가자 그럼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하나는 이제 그래프에서 뭐 그렇다 치고요. 우리 내가 지난 시간에 도함수의 그래프는 부호를 보자 그랬지. 그래서 증감증이고 얘 그래프를 유추해 놓은 거 도함수를 가지고 fx를 유추하는 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해야 될일이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줘. 그대로 못 그리겠으니까 도함수를 만들어서 보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그래프를 통해 부호를 판단한 뒤에, 증가 감소 증가를 통해 그래프를 그려내자는 거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최대 최소야. 다친 구간에 대해. 다친 구간 연인 구간. 다친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아니, 또 연속이 함수라고 네.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도 돼. 그럼 뾰족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 안에서는, 구간 안에는 최대 값과 최소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네. 그럼 그림을 그려서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 그럼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겠네? 아니면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겠네? 아니, 얘랑 얘 중에 한 놈이 낫겠지 극소나 구간의 양 끝값 중에 하나가 낮,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이 될수 있겠지. 그럼 얘가 높으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최대고, 얘가 여기 있으면 얘가 최대겠지. 그러니까 비교해보라는 거지. 무조건 극대라해서 최대가 되거나, 극소라해서 최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경우도 있어. 잘 봐. 감소하다가, 오케이? 증가해. 감소하다 증가하면 무슨 함수지 어, 어떤 부분이지? 극소지. 극소야.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렇게 해서 증가해. 그럼 이건 극소지역이. 미분과 상관이 없어. 감소하다 증가하면 거기가 극소인 거야. 맞지?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서 또 증가해. 증가하다가 뭐 증가하다 이렇게, 이렇게 감소한다고 하자. 그러면 증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여기가 극소지 네.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여기는 극대지 네. 극소랑 극대, 의 대소 비교가 항상 정해져 있나? 네. 아니야 극소가 그때보다 클 수도 있고 다른 거야 극대와 극소는 크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 때문에 얘기한 거라그랬지 그래서 그림의 형태가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 뿐이었던 거야 미분이 가능한 형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뭐라고? 연속인 함수에 대해 다친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운재한다 반드시! 열린 구간은 안돼 그럼 얘를 그리기 위해 164번 증감표를 얘기하지만 난 실제로 너희가 크면 내년에는 증, 올해 2학기에는 증감표 안 그려요. 후다닥 그려버립니다 그냥. 자,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3x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3x 제곱이고요. 플러스 3x고요.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어?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어. 맞지? 네. 그러면 얘는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얘가 언제 0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 3을 나눌 거니까 그럼 여기가 두군데서0될 거야 언제? 마이너스 2하고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왼쪽에서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감증이라고 여기는 플러스 0,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어디? 1 이렇게 됐던 거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고 여기는 증가하는 거죠요 값이 얼마냐 이거지 근데 우린 이렇게 안 그리고 봐봐 증감증 나왔잖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증감증 증감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 여기가 어디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 여기는 x가 얼마일 때? 1.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은 마이너스 위에 아래값, 위에 값, 위에 값.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12. 12. 아니지. 10. 극대값 10. 여기 채우면 10. 극소는 1 집어넣는 거지. 1 더하기 2분의 3 빼기 6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2즉 마이너스 2분의 7 도함수를 그릴 때는 교점이 필요한 거고 원함수를 그릴 때는 굴곡이 필요한 거지 165번 몇차함수? 4차함수 fx는 플러스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 그럼 f'x는 미분을 하였더니 x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1 넣니까 0 되죠? 네. 얘는 일단 x로 묶이네요 웬만하면 방정식이 풀리게끔 주어질 거예요 이 정도는 네. 그럼 x에 x-1에 x-2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0, 1인데 네. 자 생각해봐봐 이런 특성들이 있어 그래프의 오, 오른쪽 끝자락을 생각해봐봐 오른쪽 끝자락 방향을 네. 1차 함수, 최고차항 양수면 올라가지. 네. 오른쪽 위로 2차 함수 최고차항 양수면 아래로 볼록해서 올라가지. 네. 3차 함수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생긴 걸 그리다보니까 마지막에 증가해야만 하지. 네. 그러니까 올라가지. 그럼 4차 함수도 여기 어떻게 그랬더니 마지막에 올라갈 테니까 마지막은 올라가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마지막 자락 올라간다. 그럼 x추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 3차 함수인데 내려와 다시 올라가 내려가진 않을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얘가 누구 그래프? F'x의 프라임 그래프. 그러니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그럼 그래프가 럼그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간데. 자, 조금 더 예측을 해봐. 3차 함수는 사실 전대칭 그래프야. 무슨 대칭? 왜냐고 물으면 2차 함수가 선대칭이니까, 씨발. 2차 함수가 선대칭이니까, 그 순간이 있어. 요, 요 순간. 그럼 전대칭이야. 왜? 전대칭이면,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도 1인 경우, 여기가 저, 대칭의 중심이 된다고. 그럼 대칭의 중심이란 말은 뭐냐 이쪽 면적이랑 이쪽 면적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즉 감소하다가 올라간 양만큼 다시 내려온 거야. 그즉 감소하다가 올라간 양만큼 똑같이 내려올 거니까 얘랑 얘 높이가 어떨까?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럼 언제 극소야? X는 0이놈 시키더라. 또2또 또 언제 극대야? 1 그 그래프를 완성하려면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1이에요. 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 넣어봐도 어차피 1 나오겠지만 해볼게요. 4 8 플러스 4 플러스 +1, 1 맞죠? 1 집어넣으면 여기는 구 해야죠. 되 극대니까 사라지고 사라지고 4분의 5. 됐냐? 그럼 범위가 주어진 상태에 166번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구차는 음수죠. 3차예요. 마지막에 내려가는 형태가 조이 여기 내려가는 형태근데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166번 Y는? 쟤는 천천히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서 운지 잠 오게 만들어야겠다 이제 지금 잠 온다 죽겠다 얘를 미분하면 어 조용히 천천히 위로블록한 그래프 교점 두개 맞나요? 네영하고 입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감소 증가 감소의 그래프인데 여기가 얼마일 때? 0일 때 여기는 얼마일 때? 1. 2일 때 빠져든다 잠이 온다 스르륵 잠 든다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은 여기쯤이지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내려오다가 올라오는 그래프인데 여기가 얼마? 1. 1일 때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여기는 얼마? 0, 0. 0일 때 값은 0이고, 1일 때 값은 2고,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4더라. 요런 그림이 나온다. 졸린다. 잠이 온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활용이 되나 볼게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활용한다 했으니 말 그대로 배우지 않고 활용해봅시다 일단 알아야 될거 방정식이 영되는 실근은 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와 같겠지 실근 자체는 그럼 실근은 두 함수와 얘, 얘와 얘의 실근은 두 함수 fx와 gx의 교점의 x좌표와 같은 거지 이해됐니 야, 이게 뭔 얘기냐면 말을 어렵게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네. 그럼 이 X축, 이게 X축이야 지나가면서 만나는 얘가 뭐야? FX랑 누가 같아지는? 여기 같아지는 이 방정식의 실근인 거잖아 실근은 교점의 X자표야 그러니까 실근이 두 개면 교점이 두 개인 거야 X자표가 두 개고 네. 그런 의미라고 그럼 얘가 증명, 얘를 증명하여라? 음, 해보자, 이걸 해보자 눈이 감긴다 감긴다 감긴다 감긴다, 감긴다. x 4제곱4 x 세제곱 플러스 30이 0보다 큼을 정립함을봐 봅시다 그럼 얘의 도함수는 4 x 세제곱1 2 x 제곱 이녀석은 4x제곱으로 묶이니 x-3 3차함수죠 이 3차함수 도함수의 그래프는 0과 3입니다 짝수번이 있기 때문에 튕겨 나와야 됩니다. 얘기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 교점을 만나는 형태가 세 가지거든요, 얘들아. 여기 만약에 A라는 곳을 지나고 여기도 A, 여기도 A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라고 할게.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반듯하게. 두 번째, 이렇게 스치는 형태가 있을 거야. 위에서 도 들어가서 이렇게 스치는 형태. 세 번째, 스치듯 만나서 스치듯 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얘는 좌우미 분에서둘다 0인 상태예요. 이렇게 이렇게. 얘는 X-A를 한개가져 여기는 X-A를 짝수개 갖고요. X-A를 홀수개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 4, 차 미만으로 할 거니까 얘는 두 개고 세 개인 거야. 그럼 말 그대로 두 개만 갖고 있다는 건 스쳐야 하는 거야. 그리고 3은 뚫어야 되는 거고 이게 F'X의 프라임 그래프거든요. 그럼 마마뿌리니까 감소, 주춤, 감소, 증가하는 그래프를 누가? 얘가. 여기가 0일 때고 여기가 3일 때인데 나는 얘가 네. 모든 이 그림이 0보다 위에 있으면 되거든? 네. 요 값이 궁금한 거지. 81-27 30 이게 54 더해주면 84거든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이 84가 0보다 위에 있는 거 맞아요? 네. 고민해야 됩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얘를 채워보면 얘는 x는 3에서 극소고 최소값은 84이다. 그래서 fx는 0보다 크고로 이렇게 된다. 그니까 그림을 그리면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고. 부중식은 그 이래요. 끝났어, 이거 다. 다 했다고. 한 개만 더 해보자. 4차 말고 3차하고 범위가 있는 거 없으니까, 다 범위 없이 하는 거니까, 범위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자.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그래프를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36.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니까 네. 2와 3에서 만나고 이렇게 되는 2차함수잖아 얘는 네. 그럼 풀맛뿌리니까 실제 그림은 증감증 여기가 얼마? 2일 때 여기는 얼마? 네. 3일 때 근데 난 어디부터 필요해? 0일 때 그럼 0일 때 넣어봤더니 1이거든 그럼 3도 궁금하잖아 네. 3일 때 넣어봤더니 54 마이너스 135 플러스 3 넣었어. 108 플러스 1 요거 요거 더하면 162, 163-135니까 28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가 0,1이고 여기는 3 2 8이에 그럼 여기서부터 그림이 열린 국, 닫힌 국는 이렇게 그려 올려가는 그림이잖아.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어때 0이 밑으로 지나가니까 위에 있죠. 얘 최솟값은 1이므로 얘는 0보다 크다. 괜찮으냐? 네. 할만하겠냐? 네. 시간을 10분 줄 테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 미분표는 하나가 남아요. 딱 하나. 속도와 가속도라는 거 하나가 남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볍게 보고 적분 들어갈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미분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니?가 가장 중요한 의미야. 음, 그림 많이 그려봐. 그리고 오늘 저거 통계도 들어가야 되니까